안녕하십니까 논장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자기 전에 옆에서 제 영상을 계속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싹 봤더니 제가 촬영을 한지 1년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근데 예전 영상을 보니까 아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되게 쑥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상담했던 구독자님들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구독자님들도 상담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많이 상담을 안 했더라고요. 그래도 저는 막 바쁘게 움직이고 막 상담 많이 하고 엄청 움직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. 그 많지 않은 구독자분 중에 상담했던 세 분을 제가 추려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릴 분은 인천에 쇼핑몰에서 김밥집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, 기억나시나요? 처음에는 제가 왔을 때는 장사로만 이렇게 한번 따져드릴까 했는데, 예. 여기는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겠다 판단이 들더라고요. 예. 그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, 그럼 이 자리는 5년 계약하셨다고요? 맞습니다. 예약인데 저는 자기소개 3년이 남았고 음. 예. 생각을 해봤어요. 예. 근데 어느 정도 딱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. 예. 여기는 브랜드가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야 될 자리인데 예.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은 길어봤자 1, 2년 밖에 못 가요. 예. 그거는 나는 답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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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사를 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그 촬영하고 나서 저희가 영상을 내보내고 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는 솔직히 말해서 김밥집 사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이 되게 궁금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조언을 드렸냐면 은 전수창을 받으라 잘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들어오면 은 아마 여기서 먹히지 않을까 판단하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남동에 동안냉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부탁을 하고 일도 하고 어떻게든지 노력하면 받을 수 있을 거다 그거를 가지고 와서 현재 자리에서 장사하면 은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저희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난 다음 한몇주 지나고 나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김밥피사장님이 그 김밥집 본사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가맹점주들이 본인한테 항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만두실 거 아닌가요? 그리고 바꾸실 건지 안 바꾸실 건지 저희 쪽에서는 물어봤습니다 근데 바꾸고 싶은 마음은 불뚝 같은데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시진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계속 그 자리에서 아직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인천 청라지구에 치킨집 하셨던 구독자님 기억하시나요? 내 머리 속에는 벌써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다 가는데 그 사장님이 받쳐줄 수 있을지 저는 사장님 오늘 처음 뵙기 때문에 네. 어떤 성향이신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다 바꿔야 돼. 요 중간에 또 빼버리고 뭐 중간에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터야 돼요 이건 터야 돼요 폴딩도우를 네. 딩도우를 하든 문을 뗐다 붙였다 하든 이건 터야 돼요 딴 거는 바꿀 필요 없어요 저희가 촬영하고 나서 다시 영상을 올리고 한참 후에 굉장히 노력은 하셨는데 여권이 안 맞으셨습니다 건물주가 일단은 홀딩 도구를 못 달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금전적인 여권이나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사장님이 움직이시기가 조금 힘드셨던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후에도 계속 체크를 했는데 안 바꾸시더라고요 아니면 못 바꾸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계속 그대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라지구의 치킨집 사장님은 그렇게 결론이 났었고요 세 번째 조준영 구독자님이라고 초창기 때 저희가 상담했던 대기업 다니시다가 창업을 준비하셨던 청년 창업자분 기억하시나요? 당장 계약하고 싶긴 했어요 솔직히 <웃음>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경험이 없으니까 <웃음> 대부분의 그 가맹점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네.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요 안, 안, 안, 안 하겠죠? 가맹을 어, 내는 게 목표인데 네. 약점을 네. 보이면서 가맹사업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데 기누구를 팔면 은 대기를 해서 네. 솔직하게 말할게요. 수평이 안 되는 가게에 대기를 해서 계속 돌아가야지 그렇죠. 200 이상의 매출이 나올 건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얼마나 유명한 가격이면 그거를 200만 원활 동안 돌릴 까 저녁 때. 그렇죠. 저녁 5시부터 새벽 3시까지 돌리는 거 같더라고요.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잖 말이안 되니까 이거는 만약에 뭐 1년 치를 봤는 정말 평균이 그러면 더 생각은 해보겠지만 10일밖에 안 되는 데이터 같고 너무 섣불리 들어가 10일도 거. 나는 이해가 안, 가, 안 가는 거야 지금 음. 솔직히 나도 고기 장사를 해봤던 사람이고 네. 타이밍이란걸다 체크를 하고 움직이는데 네. 내가 해물탕집 하는 것도 딱그 타임이 지나면 손님이 딱 빠져요 선택 장애가 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좀 심한적인 단점으로 <웃음> 나오더라고요. 조금 원래는 그냥 저도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 음, 음. 처음에 머뭇거리는 게좀 많기는 해요. 저는 음. 성격상 그런 것 같아요. 음.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이 이제 극복이 되는 순간이 되면 어느 계도만 이 넘어가면은 남들보다는 더 잘하는 결과로 끝나기는 했었습니다. 음. 그런 면에서는 좀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래도 사업을 해봐도 되겠구나라는 음. 생각을 하고 조준영 구독자님은 굉장히 성격이 꼼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요즘 말하죠 선택장애가 어느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쉽게 선택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계산을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이후에도 저한테 전화고 오셔가지고 몇 번이나 가게 자리를 봐줬습니다 봐주고 상담을 더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굉장히 디테일한 분이라서 쉽게 선택을 안할 거다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선택을 안 하게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솔직히 말하면 은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많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있냐 지금은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에 들어가서 아버님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도 나중에 또 창업을 하시겠다고 계속 알아보시고 계십니다 <웃음> 1년 조금 지났지만 나름대로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입니다 본인이 결국엔 선택해야 될 몫이라는 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결국엔 본인 하기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